자 다음은 SCP-689 일명 어둠 속의 유령 딱 보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조각상인데요 인도 어디서 발견됐답니다 녹색인 조각상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난또 총을 준비하겠어 투입 어? 아 여러분 뭐죠? 나눠줬어요 뭐 들어가봐 어, 알았어. 야, 어 녹색 조각상이네요. 잠깐만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어! 어! 놀아지도 <놀랄> 않네요. 가까이 가봐 실험체야. 어 알았어. 어 뭐지 이거? 자, 얘가 캐틀레 등급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근데 아직 뭐. 조각상에 다가가니까. 몸이 순식간 녹아버렸어요. 제가 둘러볼게요. 자 조각상이 보이시죠? 어 대불 악마 같이 생겼고요. 일뭐 기포들 같은 게 올라오고 수증기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어. 어. 무서우니까 저 일단 나갈게요. 아 어, 우리 실험 중... 아 따라왔어요 금방. 여러분 금방 보셨습니까? s c p 6 8 9 아 어, 정말 절 따라와서 한 번에 제 목숨을 우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역시 케테르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케테르 등급의 SCP는요 939 여러 목소리와 함께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 여러분들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해서 유인한 다음 목숨을 아사가는 아주 무서운 SCP-939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어? 도어1이 있고 도어2가 있네요 자! 너네 여기 있어봐! 어, 알았어! 제가 올라가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헬로우? 금방 헬로우 했죠? 어? 그거 내 친구 목소리인데? 아니야! 아니라고! 얘네 목소리라고! 어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개모 같은 놈이 내 친구 목소리 내는 거지? 자! 들어왔어요 오! 여기 보이시죠? 금방 헬로우 했던 어. 주인공이 저 녀석입니다 자! 2번문 열게 2번 자 나간다 조심해 2번이야 2번 열었어 어게됐어 뭐야? 죽은거야? 어? 자 일단은 우리 실험체가 벌써 죽은거 같은데요 제가 1번문도 열어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존재 으아 아 어, 어떻게 살려줘, 나좀 살려줘 어, 나좀 살려줘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아나좀 살려줘 자두발이야 주발이 조심하란 말이야 소문이 마모 뭐. 뭐야 지금 내욕한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언제 치우듯이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아 나를 그런 소리 하겠다고 금방 우리 실험체 목소리도 따라했어요 야 근데 나 어떻게 나가니 아 나한테 총이 있지 이 녀석들은 데미지가 좀 상당히 좀 약한 거 같아요 야 처치하겠습니다. 헬로우? 사람 목소리예요아 맞다 맞다 청신차려 컴버가 예레들이었지 여상들 제가 참차고 나가겠습니다 미안 내 목숨 안 사갈 수 없다 됐다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아 쫓아오지마 목숨을 구했네요. 자, 다음은 SCP-106. 여러분 다 아시죠? 올드맨. 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늘그니. <웃음>, <웃음>, 아, 웃음 안 <웃음> 되지. 이 안에 갇혀 있는데요. 아, 올드맨의 특징은 어떤 벽이든 고치로 된 벽은 다 뚫어버립니다. 자 들어가. 어 알았어. 자, 조심 조심. 미안에 올드맨 있을 거야. 오, 어, 저 돌아다녀볼게. 그래 그래 그래. 조심 조심. 자손전등을 어! 나왔어요! 우리 올드맨이 나왔습니다! 날라다니기도 하네요! 이들그라! 얼굴 볼게요 아 진짜 아 마치 부패된 인가같이 썩어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디가 있어! 아, 나 무서워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노만노망 어떻게 해! 설마 이분은안 나오겠죠 그쵸? 죠하아버이 아. 그래도 우리 SCP 재단 어? 미래재단에서 만든 이 튼튼한 콘크리트를 못 뚫어 걱정하지마 허허허 아 그래 나 혹시 보니까총 들고 있어 아이고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보셨죠 여러분? 벽을 뚫는 거 보셨죠? 우와, 우와 깜짝 놀랐어 문도 아니고 벽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이렇게 올라오면 밑에서 올라오고 막 그런 건안 하겠지? 자 일단 빨리 도망갈게요 자! 괜찮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저 다시 내려갔나? 어디갔지? 밑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와 밑에서 올라왔어요 올드맨! 어, 어, 무서무서 우리 올드맨! 제가 볼때는 빨리 이, 이 친구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것 같아요 이야! 끊다 아휴... 아휴... 진짜 끝났습니다 아 빨리 나갈게요 아또 쫓아갈까봐 너무 무섭다 자이번엔 SCP-035 일명 빙의 가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쿠버월드에서 많이 달았던 그런 캐릭터인데 그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이 친구를 쓰는 순간 얼굴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실험체가 가면을 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뭔 소리지? 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빙의 가면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제 얼굴에 달라붙고 전 바로 죽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소개할 SCP-682 절대 죽지 않는 파충류입니다. 아직도 682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682는 죽지 않는데요. 가져와 봐, 실험체. 어, 알았어 그렇다면 투입 뒤입, 자! 우리 실험체가 들어갔습니다! 이.. 이황학물 뭐야? 어.. 야야야 이거 뭐야? 아 따가워! 어 몸이 너무 따가워! 아, 아. 야왜 때리고 나와! 아, 나 죽었어! 야나 어떡하라고! 야육발이나 어떡하라고 너! 어머 쟤 뭐야 진짜! 육발아 오지마! 육발리 오지마! 육발이 저리가! 육파리 저리가! 저리가 나너 전에 구해줬다! 나너 전에 구해줬어 기억 안 너... 나? 기억 안 나? 나너 구해줬잖아! 육발리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욕 봐라! 나는네 네 친구야! 어, 다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재단에 있는 SCP 케테르 등급을 알아봤습니다. 어 정말 어마무시했고요. 정말 다양한 SCP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뒤로 존5가 보이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존5에 있는 SCP들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너 수고했어 호호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런 지금까지 안토니오 주의해 아, 예.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